왔다 왔어 힐링감 미스터 아입니다 오늘은 청산도 청산도 여행을 해보겠습 청산도 여행은 이렇게 완도에서 하룻밤 자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완도 여객 이야에 새벽에 가면 됩니다 그리고 배를 탑니다 이렇게 배를 타시면 저 일찍 완도에 있는 예객큰나리에 도착했다 이제 주변을 한번 쭉 둘러보고 있습니다 누구나 여행을 가면은 설레기 지금 여기는 완도 앞바다 아침 일은 새벽입니 이제 해가 막 들려고 하는 그런 시기들에 있어서 잘달고 자. 니다 산동, 청산도를 가봅시다. 아, 이제 제가 출발을 합니다. 청산도로 갑시다. 봉봉봉. 청산도는 완에서남동쪽으로한 20km 정도 떨어진 동입니다. 아, 100km는 한 50분 정도 됩니다. 청산도 하면은 느림의 대학이고, 수많은 영화 찰영이있 우리는 백번 유사에서 니치 몸을 쉬게 해주는 바로입니다. 산도 어림의 배양떠나 보시죠 용하철 열기는 서편자라는 부모에 와있죠 피를 피오 여인은 향기 아니여기 가는 유채꽃과 코스모스길 돌담길 부둘장놈 등등볼것이 굉장히 다녀요 많이. 많이 있다니까 한 가보지 뭐 그냥 뼈 탔으니까 거의 도착 다 됐어 다 됐어 조금 있으면 가네 금방 가네 50분 시간입 이렇게 청산도에 입속을 합니다. 빠방배 타고 달린 길이 돌아보니까 이렇게 물방울이 빵빵 저희도요 청산도에 내리면 바로 이런 동네가 나옵니다. 그림입니다 그림. 이 그림 나오니까 그냥 영화 촬영하는 게언쨌든 낮은 선 바다 동동동 가 보세요 보세요. 봉그림이죠 아. 이거 영화에서? 이게 옛날부터 아마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돌담도 있고, 그리고 참 나무가 아름드리죠.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아마 스펜제에서도 나오는 장면입니다. 저 돌은 아주 맨들맨들한데 굉장히 오래된 돌 같아요. 여기에 영화 설렌계라는 그런 표식이 있습니다. 아저기에뭐 여러 가지 영화 촬영했던 제목들 그리고 여기에 어, 진도아리랑을 여기서 스펜지할때 몰렸던 그풍물 장소입니다. 자 아, 여기서 뭐 이제 대부분 굉장히 많이 스펜지를촬영했던 곳입니다. 어쨌거나 청산도는 스펜지를다 이용했죠. 이게 코스모스킨 리트. 그림이 아주 좋습니다 그냥 작품이 되네 작품이네 되네. 그러니까 촬영을 아 이거 완전 나온거죠 마을이 이렇게 쓰다보면 보스보스키워죠아 내가 시기야 청산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뭐비석들이 많이 있네요 그리고 아, 오래되었네 이거는 봄과 이 관측. 주인공, 4명이 네 나오는 장면. 네, 그림이 있더라고요, 네, 실제 얼핏 보면, 아, 지금 서 있나? 그런 착각할 정도로 아주 생실감이있고보시 네. 나와있죠. 아주 잘챙기고잘나자 저, 이쁜 언니라도 있네요. 코스모스. 코스모스. 한들 한들. 이렇게 해서 여인의 향기를 맞게 됩니다. 여인의 향기만 있는 아니다 피 높이 온것인다막 그렇게 돼있어요 우리는 청산도를 천천히 보고 있습니다 그냥 그런 언덕만 볼 것이 아니라 바다도 보자 쭉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바다도 주파하여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천천히 봐야 돼 빨리 갈거뭐 있어요 그 한참 이제 청산도에 간된 것 같아요. 그여에도 피노키오 촬영 장수에 타 노란 꽃이 이렇게 극기에 아주 잘 아등어져 있 해변가로 해변가로 촬영대로 촬영합니다. 여기를 임재 변화 등등 해서 굉장히 외세의 침략이 많이 해서 생각도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치열했던 한때는 아마 여기 사람이 아무도 거주하지 않았다고 해요 임진왜란때그 이후에 이주를 했다 저기에 구들장돈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자 여기 보세요 지성묘 굉장히 커죠 근데 여기 또구들장돈이 뭐 있지만 다른데와 달리 이 지성묘의 저돈이 굉장히 참돌이 참돌 이라든지 지성벽에 있는 그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수십개입니다 여기에 있는 조금 지나가지고, 여기에 직방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지성벽과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아, 여기는 건바위라는 곳이에요. 이 건발력에 가면 은 전자기기가 잡도기 이상이 생긴다고, 아마 그저 범바이 바위 자체가 자철 형태로 된그 성분으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전자기기의 작동에 오류를 일으키는 특히 제가 어, 뭐 지나갈 때 문제가 좀 생기기도 합니다. 처는 그래 안 오시는 게 좋습니다. 어, 범바이 쪽에서 어, 아래로 쳐다보고 전망대 쪽에서 범바이 쪽으로 추합다 보고 또 보고 아노래도 있어 그래 보자 이왕 보러 온거 범바이에 대해서 말씀해 놓은 게 있습니다 위로 전망대로 어, 거꾸로 하면 카메라를 보고 있니다 그래서 저 범바이에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처에서 사진 촬영 따로 있습니다 여기 안 올렸습니다. 왜요? 나 이렇게 청산도를 갖다가 쭉 보고 있어. 뭐구들장군이라든다 번개마을에 네. 담쟁이라든다, 올 땅길, 솔로 코스라든지 고 혼자 떠 걷기에 가장 좋다. 한혼자가 아, 좋다. 여러 사람이 같이. 어쨌거나 청산도는 왜 청산이냐? 1년 내내 풀어서 그렇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리고 원래 여기 청산도가 다른 말도 있답니다 뭐냐면은 현산도라든지 선원도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신선히 산다 해서 어쨌거나 이렇게 청산도 예약을 저와 함께 해보습니다 즐거우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